출사표, 날출, 스승사, 법표 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임금께 올리던 글로, 초한의 승상 제갈량이 출병하면서 후왕에게 적어 올린 글이 유명하다. 출사표는 원래 신하가 적을 정벌하러 떠나기 전에 황제나 왕에게 올리던 표문이다. 이 중에서도 중국 삼국 시대 초한의 승상 제갈량의 것이 가장 유명하다. 제갈량의 출사표로는 전출사표와 후출사표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. 이 글을 읽고 울지 않았다는 이가 없다 할 정도로 빼어난 문장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선제 유비에 대한 충성심이 담겨있는 글로 오늘날까지 크게 칭송받고 있다.